안녕하세요. 대구에서는 수성구, 부모동과 만촌동, 학군과 그리고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갭투자가 들어갔거나 여기 있는 분들도 어느정도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급하게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죠. 가격이 안내리고 아파트가 팔리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현가격에서 안 팔리면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범무동의범무 센터를 풀어주어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는 705 세대로 세대수도 괜찮은 편이고 사용승인준공일은 2019년 9월 준공이 났습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 그리고 주소는 범무동 257번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2018년도에 7억 5천으로 시작해서 최고가는 13억 5천까지, 호가는 14억까지 거래되었던 아파트인데, 근자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서 9억, 그리고 뭐 9억 2,500, 9억 3천, 거의 9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게 판매된 금액은 9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세가 거품인지 아는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뭐 6억대, 5억대에서 대부분 아파트들이 전세가 거래가 되었고요. 근자에는 그나마 4억 5천 정도의 전세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야 a 타입 같은 경우는 예전에 7억 후반대의 대부분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8억대로 올라가다가 최고가는 13억 3천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래되는 금액들은 지금 거의 9억대로 지금 최하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2018년도에 금액대로 어느정도 맞춰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매매가 53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분들은 금액을 더 낮춰야 금액이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사실 범우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촌동 학군에 갈수 없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범우동도 마찬가지 만촌동에 가까운 범우동이라면 가격이 또덜 떨어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든 얘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해서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야 내가 그때 팔아라 했지 않느냐 야 그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안 오른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뭐가 경기가 안 좋으면 네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 않느냐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지 않아서 그렇다 전부 다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에 있는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다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되니까 핑계 아닌 핑계만 계속되는 것이고 중심리에 휩쓸려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게에 와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너도 나도 미친듯이 조잘조잘 거리다가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안하고 뭐 가게도 안온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게 사람 심리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경기 악화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 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시 돈을 벌수 있을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범어동이 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세대수는 842세대로 세대수도 괜찮은 편이죠. 건설사는 3호, 그리고 위치는 법무동 2240 위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수는 25평에서 34평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기본적으로 5억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잘 되고 있다가 최고가는 10억 3천까지 거래가 되는 아파트인데 현재 마찬가지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현재는 예전 가격 비슷하게 대부분 돌아왔다. 5억 9천만 원까지 돌아왔고, 이 라인에 지금 2017년 18년도의 가격으로 형성되듯이,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34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17년도 18년도의 가격대가 6억 초반대 아니면 5억 후반대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최고가를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었는데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6억 초반 예전 2017년도와 18년도 가격대와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청수별로 몇천만원씩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뭐, 현 분위기와 추세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매권으로 80건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더 내려야 계속해서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33평 C타입 A타입 B타입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25평 마찬가지로 예전 가격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가격대는 예전 2017년, 1 8년도 가격대로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게 9억대에 올라갔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뭐 5억대, 6억대 초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25평 마찬가지 전세가 예전에 4억 7천 5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는 2억 5천 완전히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33평 시타베이타의 b 타의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는 3억 2천 3억 초반대로 급격하게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평 에이타입 마찬가지도 3억천만원 예전 가격대는 거의 6억 3천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것도 뭐 예전 캐봐야 불과 1, 2년 사이에 대부분 가격대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받쳐주는 금액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은 현 가격에서 더 내려야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매매가 될 것이니까 현재 매물로 80건이 나와있다면 현 가격에서는 더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투자를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양권부터 해서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실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구입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최고점에서 구입을 하면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데 물론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은 뭐 투자 이런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세 가지고 있다가 뭐 재개발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좋은 아파트 하나 살아보자 그리고 좋은 건물 하나 살아보자 뭐 이런 심리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대부분 부동산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었지만 은 저조차도 이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구입을 하지 마라고 했고 양권이 당첨이 되는 분들한테도 저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아니죠 저라면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 정도만 하는 편인데 대부분 뭐고변에서 물려있다 뭐 이쯤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런 분들은 재개발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구입을 했는 거기 때문에 또 세월이 지나면 현저하게 뭐 가격이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오리지널 이쯤에서 대부분 빠에 먹고 갔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뭐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투자를 했다가 조금이라도 내릴 기미가 보이면 대부분 이쯤이든 이쯤이든 바로 빠져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걸로 돈을 벌었고 또 그렇게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빠지든 여기서 먹고 빠지든 사실 여기서 팔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잘 팔았는 거죠 이분이 갭투자를 해서 팔았던 아니면 어느 정도 부동산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 팔았던 엄청나게 잘 팔았는 겁니다. 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정부지로 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죠. 근데 이쯤에서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서 파는 분들은 현명한 것이고, 그리고 평생 내가 주택을 아니면 아파트를 뭐 여기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언제 시기에 언제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까 주택을 구입할 까 아니면 미분양 할인 판매라도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구입을 할까 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 시점이 지금 급격스럽게 여기서 내려간다면 나중에는 당연히 여섯 개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구입하느냐 여기서 구입하느냐는 내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 상황 속에서도 뭐 이만큼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여지는 전혀 없지만은 사실 이게 그래프로 하는 게 어떤 시세 반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100%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만 본다고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경제공부를 배운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예전부터 도 항상 누누 얘기 드리지만 석사 박사 고대 연대 뭐 하버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각기 생각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단지 뭐 예전만큼의 엄청나게 뭐 아파트로 돈을 벌수 있는 시기는 없어도 현저하게 가격이 내렸을 때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다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일단은 팔지 않아도 가격이 내린다는 자체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릴 것이니까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동향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아파트의 가격대와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금리 모든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뉴스만 보고 있는다고 해서 머리에 습득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보지 않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부자투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참으로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범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운스톤 범무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는 180세대수로 엄청나게 최근 세대 수고요 준공은 2017년 준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이수건설 그리고 위치는 법모동 175-1번지 입니다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타입이 34평 35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금액대가 실질적으로 뭐한 6억대 5억 3천대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래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억에서 계속 올라가서 9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뭐 거래량은 거의 없지만 은 다시 옛날 가격으로 7억 천으로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매매는 아직 39건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더 가격이 하락해야 거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빌라 사기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그리고 등기 보는 방법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빌라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 왕이다 빌라 황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갈 곳을 잃었는데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빌라 황제다 왕이다 엄청난 칭호죠. 그게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엄청난 칭호입니다. 근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적어도 언론사에서 뭐 황제다 이런 단어, 왕이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미치게이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들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인데요. 정말 개념 없는 것들이 천지 빛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